앉아야죠. 해봐, 앉아야죠. 앉아. 이제 가자. 가요. 제가 살면서요 미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거든요.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이게 왜죠 왜요? 소질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? 什么你喂喂喂哦哟看看云山 아차에서도 끼니 끼디즈니랜드아 노란색이네. <웃음> 여기가 노란색이네. 사이 <앉아주세요>. 여기. <웃음> 여기 뭐야? 어, 안 돼. 오! 페퍼 이호세 앉아 이리 오라고요 누가 이거 막 주워와? 누가 이렇게 막 주워 먹어요? 어? 누가 막 주워? 아니 왜 누가 이거 막 주워와? 누가 발을 막 동동 굴러 어? <웃음> 내가 먹어 내 거지? 내 과에 갔어요 이러오세요. <웃음> 이로 <이리> 와요. <웃음> 이로 와요. 안올 거야? 그만. 그만 요 페퍼페퍼 헐퍼 던져달라요퍼페퍼 헐퍼 나 봐. 나, 나, 나 여기 있퍼아퍼퍼 오, 퍼 헐퍼 헐퍼 헐퍼 헐퍼 헐퍼 나퍼아퍼 헐퍼 헐퍼 헐퍼 던퍼 헐퍼 헐 이거 퍼 헐퍼 헐퍼 헐퍼 헐퍼 헐퍼 헐가 헐퍼 헐퍼 헐퍼 헐퍼 헐퍼 헐퍼 헐퍼 헐 좋아요? 만드기가 그런게 좋아요? 비비고꼬가 꼬꼬가 만드기가 꼬꼬는 꽉꽉이 꽉꽉이는 꼬꼬는 비비는 고. 원망스모 리 이제 가셔야 돼요 지금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공주님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